지난 이야기 언제나 종잡을 수 없는 컨셉으로 방송을 하는 피아 이번 방송은 탈색을 하는 방송이라며 제대로 된 도구도 없이 열심히 머리에 탈색제를 바릅니다 모든 것은 마이웨이라며 마구 잡이로 약을 바른 결과 결국 옆머리와 뒷머리는 어두운 색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제가 저번 방송때 탈색을 하다말고 탈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탈색을 한번 더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탈색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다시 섰고요 음.. 그때 그 과정은 영상으로 찍어놨으니까 다같이 영상 확인하러 가보시죠! 방송을 끝내고 나서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머리를 다 말린 뒤 화장실에서 머리의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머리가 다 마르니 색이 균일해 보이기는 했지만 두피와 가까운 머리카락 뿌리 탈색도 덜 되었고 머리 뒤편으로 갈수록 머리색이 어두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다시 탈색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머리카락뿌리랑 뒤통수 부분이 많이 어두운게 보이시죠? 아유 까맣다 방으로 돌아와 다시 탈색을 준비합니다 탈색약이 묻어도 괜찮을 플라스틱 소재의 머리끈으로 탈색이 덜된 머리끝을 묻고 괜히 뒤통수를 비춰봅니다 확실히 머리뿌리 탈색이 덜 된게 보이네요 이때 어두운 부분을 잘 확인했어야 하는데 묶인 부분이 그렇게 어두운 색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금 제품 소개 <웃음> 플라스틱 통을 열면 이렇게 비닐이 들어있습니다 면 동봉된 숟가락으로 가루를 넣고 음? 넣고 아니 넣는데 아 바닥에 대고 넣었네 그러면 넣는지 안 넣는지 안 보이는데 아이고 볼살 통통한 것같 아무튼 가루를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자꾸 카메라를 의식하고 네, 다음은 산화제를 넣습니다. 뭐 산화제라는 거를 네, 과산화수소 보여주고요. 산화제는 가루의 두배 이상으로 이렇게 아, 또 바닥에 대고 붓고 있네요. 이러면은 뭐두 배로 넣는지 세 배로 넣는지 알 길이 없. 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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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써써 써. 죄송합니다. 아주 열심히 묽은 점도가 될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음음저 집중하는 입. 섞은거 같네요 그리고 역시나 손을 이용하여서 탈색을 다시 시작해봅니다 묶어놓은 머리 아랫부분을 먼저 찹, 찹, 찹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네, 저 머리 아래 부분은 되게 밝게 됐더라고요 처음에 서 그런 죠 그리고 뿌리 탈색을 마저 하기 위해 옆머리 부분을 들고 손에 탈색약을 잡은 다음에, 찹찹찹찹 해줍니다. 전문가 분들은 하실 때 이게 다 나눠서 하시던데, 저는 야매니까, 제맘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찹찹찹 해줍니다. 우후! 최신 유행 스타일입니다. 멋있는데? <웃음> 약간 폰이 같기도 하고 와.. 진짜 까맣다 아니.. 저.. 피아씨? 뒷머리 탈색을 해주세요 어.. 그냥 넘기면 후회할텐데 어? 어.. 네.. 일단.. 뿌리.. 활색 합시다 뿌리.. 두피에 찹찹찹 남김없이 찹찹찹 그리고는.. 이거는... 열심히 하네. 열심히 사는 친구야. 아유저 뒷머리를 어찌하면 좋을까. 이래서 탈색을 할 때는 거울이 있어야 돼요. 뒷머리를 봐야 되거든. 꼭꼭 까마라 머리카락 빠질라 네 저의 탈색은 어, 마이웨이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혼자 탈색을 할때 보면 언제나 정수리랑 앞머리만 샛노란빛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뒷머리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탈색만 생각하고 뒤통수 생각은 1도 안하고 있었는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 이제 앞머리랑 옆머리만 엄청 밝게 되겠죠? 뭐 내가 내 뒤통수를 보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남은 탈색제를 다 긁어 모았으면 이렇게 삭삭 삭삭 다 묻고요. 빗으로도 한번 괜히 빗어는 보는데 사실 빗으로 빗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어놓고 이제 이 상태에서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방치를 해. 장갑도 던져놓습니다 머리 꼬리 꼬리 꼬리 중간중간 원하는 색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짜잔 한 20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사실 몇분 동안 한 건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대충 노란빛으로 변한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래조래 확인을 해보고 원하는 색이랑 대충 비슷해진 것 같아서 머리를 감으러 가봤습니다. 짜잔! 머리를 감고 왔어요 와... 어두운 색이 한가득 머리를 털자 탈탈탈탈 언니 뭐하는지 보러 왔어? 고양이는 언제나 울습니다 어두운생머리가 한가득 사실 저 당시에도 되게 그 휴대전화 액정 너머로 <웃음> 저 모습을 보면서 되게 당황했어요 당황했지만 아닌척하고 머리를 한번 말려봐야 알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선풍기 바람을 한번씌우 uh -huh. 오우. 어우 오우야 뒤통수 선풍기 바람 때문에 저 커튼이 날려서 어 베란다의 어두운 부분 때문에 약간 밝기가 조절이 돼서 하두리의 화질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싸이 감성. 오샤시 효과죠. 그렇게 게... 계속 말려줍니다. 오, 하얗게 나온다. 카메라는 돌아가는데 할 것도 없지, 머리도 안 마르지. 계속 카메라 눈치만 보고 있네요. 화면이 밝아지니까 어두운 색 머리가 더잘 보이는 것 같네요. 아무튼 탈탈탈탈탈 예전에 동양의 여성 귀신들이 긴 머리에 흰 소목을 입고 있었다면 요새 귀신들은 이렇게 다양한 머리색에 다채로운 머리 길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웃음> 언제나 탈주가 생명인 피아! 또 탈주를 시도합니다. 사실은 너무 답답해서 결국 드라이기를 가지러 갔다 온 겁니다. 확실히 드라이기가 빨리 마르긴 하네요 귀찮음을 무릅쓰고 다녀온 보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머리가 다 말랐습니다. 확실히 머리를 다 말리니까 어두운 색 머리들도 마치 의도한 머리색 같죠?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배운 수북 담채야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뒷머리가 덜 말라서 더 까맣게 보이는 거였어요. 나중에 뿌리 탈색을 할때 가족들한테 부탁을 하면 되겠죠? 그래도 정수리는 하얗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빛의 각도에 따라서 더 밝게 보이기도 하고 더 어둡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도 실제로 보면 음, 색상은 균일해 보여서 저는 이번 탈색이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영상 잘 보셨나요? <웃음> 재밌게 보셨는지요? <웃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 펴바!